아 저희 또 우리 아. <웃음>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2등으로 그러네요 안 빼야지 아 그래요? 아 1등이네요 1등은. 1등 1등, 1등. <웃음> 그러네 요방 주인은 빼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숨꺼 숨꺼 그러면 오늘에 갈게 오전에 셨습니다 그 저희가 좀몇 가지 지금 현안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공유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공유를 좀 드리면 지금 이게 당 t f 기 때문에요.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새로 승인을 받을 수있예요 그래서 그 명칭이나 위원장 대선임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송영길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가동하다가 뭐가 생기면 이제 그 특위를 우리 뇌 계속 만들어야지 사실 인원도 늘어나고 필요합니다.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잔여 과제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음.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마무리 될 시점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 구제책이라는가 네. 제도 개선이 네. 마무리돼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합의나 동의가 필요할 때 사실은 우리 이 단위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면 사참위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남겨뒀습니다. 시행령은 이제 저희가 그 사참위 t f 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사회적 참사 TF에 올려서 다 아실 텐데, 의원님들 의견 모아서 전달도 하고 뭐 여러 통로를 해서 청문회라든지 몇 가지 조사 방법을 활용한 것은 하는 걸로 시행령이 오늘 오전에 공무회에서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이에요? 네. 어. 사관회의는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고요. 국정원 저희가 그때 해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윤, 윤재가 위원님 통해 가지고 해군하고 계속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가 보이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 통과되면서 조사를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영장을 사참위가 신청하도록 만들어 어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인데 그 조사 영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 중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해서 작업을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